예,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티아 드로잉이죠. 자, 먼저요. 바디 하우징 가지고 도면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생성된 도면에 참조하는 파일을 얘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죠. 바디 하우징을 열어가지고요. 자, 파일류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A2 정도로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 하고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프로젝션 뷰를 생성을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어, 이걸 저장을 할까요? 동일한 위치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드로잉. 자, 지금은 링크가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 있죠. 어, 탐색계에서 파일 정리한다고 제가 새로운 폴더 A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걸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드로잉을 껐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죠. 드로잉을. 그러면 링크한 계가다 깨졌다고 뜨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재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스크 누르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파인드 A 폴드에 있는 바디 하우징하고 재연결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옵니다.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상황은 이제 이 파일 있죠. 얘랑, 이제, 얘를 가지고 도면을 창, 생성을 했는데, 생활 해보니까, 어? 얘 가지고 도면을 생성했어야 되는데, 틀린 거죠. 그럼 얘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디트에서 링크 관계를 재생성을 해보죠. 일단, 프론트 뷰 있죠? 리플레이스. 여기, V 벨트 풀리가지고, 재연결을 하는 거죠. 열기 했더니만, 안 된대요. 그래서 링크가 어뭐 링크하고 링크가 거절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 문서의 어떤 링크 관계 생성이 거절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자 그러면 뭐 파일에서 데스크에서 될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렇죠? 이 오픈이고요. 뭐 없어요. 여기서 링크 관계를 생성하고 싶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자이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어, 카티아는 이런 겁니다. 모든 파일마다 고유한, 어,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UUID라고 합니다. 자, 유니커 유니버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 UUID라고 합니다. 고유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은 없느냐? 편법을 쓰는 거죠. 어떤 편법을 쓰냐면, 자, 일단은요, 어, 얘를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놓고요. 다시 한번 얘 지워버리고요. 어, 다시 한번 어, 제요거는제 연결을 걸겠습니다. 이 플레이스 원래 거 하고요. 얘는 잘 되겠죠? 플레이스 오케이. 자 창을 닫고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원본이 있으니까 이걸 복제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백업본이라고 하죠. 어, 이름을 백업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백업본을 남겨놓으시고요. 요 파일 있죠? 얘 파일을 열으셔가지고, 얘를 세이브 에이 s 하셔가지고, 어디다가요? 여기 있죠. 지금 얘를 가지고 도면을 생성했으니까 여기다가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죠?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도면은 얘를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상이 이제 바뀐 거죠. 이름은 똑같은데. 자, 그럼 도면을 여셔가지고 보시면 또 이게 뜹니다. 링크왕 깨졌다고. 그렇죠? 일단 클로즈 고요 여기서 뷰를 다 선택한 다음 오른쪽. 뷰에서 모디파이 링크 누르셔 가지고 로딩이 안됐다는 얘기죠 일단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요 파일 있죠 얘를 로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면에서 요세 개의 뷰를 다 선택하고 모디파이 링크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브로큰 링크 얘를 리무브 해버리시면 됩니다 홀파트라는 어, 게 결국 은 누구를 말하냐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케이 OK 누르면 그리고 업데이트 하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아, 얘가 선택이 안 됐었네요. 다시 한번. 음, 모디파이링 겁니다. 확인. 리무브 오케이. OK. 업데이트 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요카티아의 특징이죠.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업본 만드는 오시고 요거를 도민이참조한요 파일에다가 이 덮어쓰게 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 파일링 하셔가지고 어, 뷰를 새로 만드시 뷰를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